자, 나와라. 예. 자 시험 될까요? 뜯어보셨나요? 수도시 뜯어봤죠. 팬한테 선물 받은 거 그걸 뜯어서 부산에 아는 형이 조카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갖다주고. 저는 큰 관심이 없고 조카 사랑에 저는 솔직히 스티커보다 빵이 맛있어요. <웃음> 근데 이제 조카 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나씩 모으게 됐는데 솔직히 이런 건다 필요 없고 미유 미유만 나와라. 제일 좋아하시는 이거 초코롤. 이건 저도 좋아하고 제 와이프도 좋아하고 이 어렸을 때이 빵을 먹었었다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난 이런 빵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케이 한 번에 다 뜯어놓고 저는 좀 관심이 없고 조카 사랑해 자어 오이, 조금씩 비치네 이 보는 만음만 모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 자, 뮤 나오면 뮤 나오면 조카 안 준다 자, 개봉 다 했습니다 제게 치우세요 개봉 멋있게 몇 개씩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내가 해주 내가 해주 재밌게 불량이 불량이 안 나와 애들 해봤지 이렇게 하겠지 막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포켓몬 오픈식이 아니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뭔지 몰라 뭐야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윗바퀸 몰라요 왜 <웃음> 좋은가요? 진짜? 하나 둘아얘 나도 있어 삼립 여러분 이건 좀 그만 넣으세요 깸비참 안잘요 헛! 겹쳤어 전화해 <웃음> 하나 줄게 헛! <팍! 웃음> 니들이 너 니들이 너 니들이 안와와 <웃음> 전화해 또 있어 <웃음> 이 어렵게 구한 12개 중에서 지금 똑같은 게 벌써 두 개나 있어 헛! 그래 니들런. 니들띠래. 니들런. 저.. 전화해. 3님 너무한다 진짜. 얘들이 하나를 어렵게 사가지고 똑같은 걸 얼마나 실망하겠어. 오! 뚜벅초! 레전드. Oh, God. 두 개. 따란. 뭐야 니들이는 이거 왜 자꾸.. 3님! <웃음> 야 진짜 마지막 여기 진짜 똑바로 앉으면 <웃음> 오! <웃음> 아 이거 많이 봤어 이거 뿔충이 불났잖아 뿔충이 어 뭐야 그래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개봉식을 했는데 자 겹치는 게 4개 있으니까 당근 마켓 아이디가 착한 심이 오늘의 개봉 이기까지 이거는 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유튜브 구속자님 예 제가 꼭 여기 3투뷰를 통해서 사인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벽 줄라 뺀거아고다 쓴다 <웃음> <웃음> <웃음> 요아야 보니까 35도 찍고 있던데 이 정도 해야 대구죠? <웃음> 아 근데 대구보다 훨씬 경산이 더 더운 거 같아 경산이 더뜨거워고 진짜 그냥 엄청 더 짜요, 엄청. <웃음> 대구는 그래도 나은데 와경산은 진짜 너무 많이. 경, 경선이 훨씬 덥더라고요. 엉덩이가 들 정도로 차가 너무 뜨거워서 바로 못 타고... 아뽕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지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 남들보다 두배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아주 재선 연습할 때가 너무 카메라가 다 알아봐요. 너무 더 뜨거워, 더 뜨거워. 미스터 올스타에서 이 차를 받아야 진짜 올스타전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열연하지 말고 모든 컨디션을 올스타전에 맞춰서 꼭 자동차 하나를 받도록 하다가. 아 미스터, 미스터 올스타. 예예 예, 예. 예, 예. 그런 일이 있어났으면 민호 형이 지금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몸 관리 잘해라. <웃음> 어떠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냥 더워요. 뜨거워요. 져요. 파이팅 시 지금 운동 났을텐데 빨리 나오셔가지이면좋습니다한 마디 하실래요? 쉬기 전날 연락 도망고 빨리 와라 나 어제 쉬는데 점심 시켜가지고 먹었거든요 받으 죽을 뻔했어 빨리 스포터 스포터 이 저금가 익힐 거고요? 네저 밖에 잘안 나갑니다 더울 때, 비올때 밖에 잘안 나갑니다 저는 그냥 흘로간는 네. 삼계탕? 더울 때후에 삼계탕 사주고 사달라, 시원한, 시원한 커피 사주고 사달라는 소리야 그한 번도 안 사는데 아니에요 아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현지 신인 때 숙소에 있을 때다좀 사주고 나오니까 사줄 기회가 필요해요 잘 사줘요 진짜 <웃음> <웃음> 잘 사주는데 삼계탕? 쪼? 딩이랑 촬영 촬영 지찬이 재현이 형다니는집합건야 여기 어있어요형 태생있어요 태있습니다 뭐? 삼계탕 회식이요 갑자기? 승희 형이 썼요 그치 놓치고 뭐, 무슨... 바로 이렇게 했고 여기 좋아요 여기가 싫어하는좋아해 물어보지도 귀여워. 귀여 이렇게 1 4개로 다행이다. 석은 쌤 하나도 안 닮았다. 야 똑같이 생겼어. 너무 귀엽다. <웃음> 어디서 잃어버리면 바로 <웃음> 우리 집으로 데리고 <됐건가고>. 온다고. <웃음> 기적을 <웃음> 나왔다, 기적을. 다행이다, 다행이야. <웃음> <웃음> 기적을 나왔어. <웃음> 어. 야 오늘 이빨 좋네. <웃음> <엄마가> 있어, 엄마 어딨어, <웃음> <엄마가 있어>, 엄마. <웃음>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 엄마. 저기 있는 엄마 안녕. <웃음> 오오로 와야지 가자 삼촌 빠빠이 좋고. <웃음> 삼촌 빠빠이